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뒷머리를요 제가 제대로 한번 좀 파헤치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 위에 쪽은 당연히 짧고요 중간이 이렇게 길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짧고요 그러면 중간이 없죠 갭이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갭이 이렇게 보이세요? 느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게 되면 낮은 상고도 아니고 높은 상고도 아니고 낮은 댄디도 아니고 높은 댄디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머리 자체가 스타일이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딱 떨어지면서 또한 번의 단층이 생겨 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제가 이제 밑에 자르고 위를 안 잘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여기 위부터 다 자르고 내려올 때도 있고 자르면서 위도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대로 볼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수술 좀 많이 치시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좀가위층이죠 이런 층그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몇분 안됩니다. 오늘은 뒷머리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뒷머리 같은 경우 는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먼저 이 층을 제대로 천천히 이렇게 딱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그럴 때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머리는 90도고 어, 90도예요. 이렇게 일자로 돼있고 일자로 된 머리를 위의 머리랑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같이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이때는 그냥 90도로 이렇게 같이 쭉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중간에 그 수술 쳐가지고 날렸던 부분들, 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죽었죠. 깔끔하게. 그리고 잘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볼까요? 왼쪽?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깨끗해질 거예요. 수술 치어서될 것도 있겠지만 수술 이렇게 뒷머리 같은 경우 가마가 있기 때문에 수술 막 치게 되면 이 부분이 머리가 괜히 떠요. 그래서 별로 안 좋고 지금 여기 단층이 없어졌죠.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주세요 깔끔하게 되죠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은 지금 높은 상고가 아니라 어, 높은 상고에 가까운 댄디컷을 칠 거예요 밑에는 너무 하얗게 안 치고 그 소프트하게 머리를 잘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위로 좀 높게 칠 거예요 대신 이렇게 층을 내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깔끔하게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나왔죠 클리퍼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층을 가위로 빗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실 때이 이렇게 클리퍼를 이용해서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줘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다될 수는 없으니까 클리퍼와 빛과 같이 이용해서 또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두번 일인 것 같지만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6mm를 이렇게 탭을 끼셔가지고 6mm 딱 끼셔가지고 밑에를 살살 많이 올리긴 하겠지만 밑에를 하얗게 안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부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짝 살짝 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6mm로 밑에를 편하게 했어 긴장하지 마 일단 500원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6mm로 살살 살살, 살살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툭툭 쳐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자, 짝짝 딱 쳐주시고 헤어라인을 토끼 클리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서 끝에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잔털을 살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안 돼요, 절대. 그냥 머리카락 그 밑에 잔털이 나온 부분만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라인을 잡아주시면 훨씬 깔끔한데 생살이 아예 나오게 너무 바짝 밀어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 우리 손님이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잘할 때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6mm를 차를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 최대한 6mm로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살짝 한 번만 더 같이 이어서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다 잘랐다 생각하셔도 한 번만 더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 손님들한테 머리카락이 아주 이렇게 잘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손님들한테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잘 자르지. 깔끔합니다. 네, 왼쪽 한번 마무리 할까요? 그래서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mm.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6mm로 다른 방법도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6mm로 밑에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고, 리듬감이 되게 중요해요 머리 자를 땐 어떤 자기만의 리듬을 잡아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리듬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이런식으로 같이 리듬감을 타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대신 속으로 겉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시면 안 돼요 손님들한테 힘들어요 <웃음> 그 초보 미용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리듬감 있게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아, 좀,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이렇게. 머리카락 좀 자를 때는 좀 약간 리듬감이 제일 중요하다. 예, 네, 꼭 배우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 밑에 라인은 헤어라인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대각선으로 싹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라인은 나오는 반대 방향 위로. 그쵸?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 부분에 약간 잔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밑에 부분에 살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6mm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끝에까지.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잘 잘린 머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끝에 쪽을 살살 살살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주 머리 이쁘게 나왔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잘 나왔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층하 없이 깔끔하고 잘 나왔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좀 잘라 보시도록 하시고 열심히 우리 연습 오늘 또 일주일간의 연습을 좀 하시고 우리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블랙형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 구독 구독 <웃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